주식으로 9천 날린 사연입니다. 허탈합니다. 고졸로.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집안 형편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일만 미친듯이 했습니다. 남들이 다 하는 아르바이트는 뭐든지 했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. 사회에 나와 어떤 사람이 한 달에 돈 천만 원 쓴다는 소리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쓸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그 사람 말이 주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. 내가 1년에 고작 돈1 천만원, 2천만원벌때그 사람은 1년에 몇 억씩 벌었습니다. 그 뒤에 저도 주식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군대 포함해서 모두 12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6천 정도 모았습니다. 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6천을 보면 행복했습니다. 이제 나도 주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. 남들처럼 책이란 책을 뒤져가져 이 주식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안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씩 50만원 100만원씩 깨지는 금액을 보았습니다.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렇게 내 돈이 날아가니 6천에서 몇달 뒤에 3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바보 같은 놈. 전 스스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3천이 남았다고 스스로 자문자 답했습니다 3천이면 승부를 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3천에서 2천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저는 키움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금액과 내 금액으로 크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주식 대출의 제한이 많은 관계로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.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이건 이제 주식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투자할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정확히 1년 지난 지금 며칠 전에 1년째 주식 일입니다. 저에게는 사천이라는 빚과 한 푼도 없는몸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. 정신도 혼미하고 지금 이 순간도 몸이 너무 떨립니다. 정말 주식은 허탈합니다.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만큼 더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래서 저는 다시 삼천을 모아서 다시 할 것입니다. 제 나이 34살입니다.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눈물도 날것 같고 어디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리도 지르고 싶습니다. 이제 마흔 살때 주식을 다시 할수 있겠네요. 그렇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픕니다. 저 같은 사람 없겠죠?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저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. 허탈에서 몇자 적었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